천천홀입니다. 오늘은 추억소환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1999년 미스터 올림피아 프리포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들 위주로 영상은 준비했고요. 오늘 소개해 드리지 못한 선수들은 중간중간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